9월 20일 저녁에 방송된 황금 가면 87회에서는 서유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화영이 충격을 받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유수연의 라이브 방송 후 차화영은 sa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길 압박을 받습니다. sa그룹 주가는 바닥을 젖고 차화영은 분노하며 유수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반차를 냈다는 유수연에게 당장 회사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차화영은 유수연을 보자마자 감히 네가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냐? 라며 경찰서에서 연락 안 왔어? 내가 아니라 서유라다. 오래전 너희 아버지가 서유라 아버지를 죽였다더라. 라며 난 이걸 서유라한테 직접 들었고 이렇게 너희 아버지가 죽은 건 인과응보라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날 모욕하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선처는 기대하지 마라. 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유수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수연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며 회장님이 지옥불에 가시는 길 제가 배웅해드리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회장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차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편 홍진아는 노영지의 심부름 때문에 집을 찾아온 유수연을 보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노영지는 유수연에게 커피 한잔하고 가라며 커피를 가지러 자리를 비웠고 그때 쇼핑을 마치고 들어온 홍진아 는 유수연에게 여기 우리집이니까 가라며 막무가내로 굽니다. 노영지가 커피를 들고 오다 홍진아 옷에 쏟았습니다. 홍진아는 또 소리를 질렀고 노영지는 질부 이상한 돌고래 소리 좀 그만 내고 옷 갈아입어 라고 다독였습니다. 홍진아는 내가 옷 갈아입고 나올 때까지 유수연 치워요 라고 시건방지 게 경고합니다. 홍진아는 자리를 비웠고 유수연의 핸드폰이 울리는데요. 그때 홍진아가 소파에 놓고 간 홍진아의 핸드폰도 동시에 울리는 걸 발견한 유수연은 홍진아가 핸드폰을 복제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가운데 유수연은 강동하의 연락을 외면했습니다. 강동하는 차화영에 대한 폭로전을 벌인 유수연이 혹시나 해를 입을까 걱정했습니다. 차화영은 홍선태가 진실을 추궁하자 김혜경이 신경쓰여 미치겠냐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홍선태는 회장자리에서 내려와 라며 끌려 내려오는 일 생기기 전에 당신 발로 내려오는 게 낫잖아 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홍진아의 집착이 돌을 넘 었습니다. 홍진아는 남편 강동아가 혹시나 전연인 유수연을 만날까 걱정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홍진아는 강동아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강동아의 위치 추적은 물론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보며 감시했습니다. 노영지의 집에 갔다가 이를 알게 된 유수연이 홍진아를 유인했습니다. 강동하에게 회사 앞 공원에서 보자 라는 메시지를 일부러 보낸 것인데요. 이를 다 지켜보고 있던 홍진아는 바로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유수연은 강동하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진아는 너 우리 오빠 다시 만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했지 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유수연은 난 본부장님한테 전화 걸었는데 왜내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릴까?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강동하는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는 놀랐습니다. 홍진아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고 당황한 홍진아는 유수연 말 믿지마 다 니가 꾸민 짓이잖아 라며 오빠랑 내 사이 멀어지게 하려고 유수연이 다 꾸민 거다 라며 유수연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유수연은 남편 못 믿어서 엿 듣고 엿보고 미행하는 거 정상적인 행동 아냐 라며 충고하고 돌아섰습니다. 강동하는 홍진아에게 너 제정신이야 손대지마 한집에 사는 사람한테 몰래 휴대폰 복제 당해서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했는데 소름끼친다는 말로 도 부족해 라고 소리쳤고 홍진아 는 오빠 사랑하니까 라며 변명을 늘어났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알게 된 고미숙은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니 너 혹시 차화영 회장 스파이니 나중에 여기 정보 다빼 다가 주려고 하는 거지 라며 자꾸 너 다시 한 번만 그런 짓 했다가는 동화가 아니라 내가 가만히 안둘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차화영은 아들 홍진우마저 유수연 편에 서자 더욱 분노했습니다. 차화영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홍선태는 아들 홍진우가 방문을 잠근 채 며칠째 방에서 술만 마시는 게 걱정되자 유수연을 집으로 부릅니다. 유수연은 홍진우의 방문 앞에서 문열나면서 서준이 아빠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무너져 있을 거냐고 말합니다. 홍진우는 유수연에게 무릎을 꿇 으며 내가 우리 엄마 아들이라서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때 홍진우의 방에 들어온 차화영 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내가 떳떳 한데 네가왜 미안해 라고 소리쳤 습니다. 하지만 홍진우는 이런 차화영 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한 차화영은 홀로 술을 들이켰습니다. 다음날 여느 때처럼 출근한 차화영은 회사 로비에서 이름모를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차화영은 홍선태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경쟁사로부터 의협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선태는 더 말하지 말고 쉬도록 해 라며 방을 나섰습니다. 이내 차화영이 피습당했다는 뉴스가 포털사이트에 도배됐고 유수연이 폭로한 아버지 사망 사건은 점점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유수연은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다 라며 차화영을 의심했습니다. 집에서 안정을 취하던 차화영은 딸 홍진아가 연락조차 없자 서운해 했습니다. 그러다 딸로부터 한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서유라의 입원 사진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서유라의 현재 모습에 차화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유라가 살아있어? 라며 경악하는 모습이 비춰지며 87화는 마무리됩니다. 88화 예고입니다. 고미숙은 고대철에게 적하고는 가까이 있어야 적도 방심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고대철은 그러다가 동화다치이라도 하면요 라며 따집니다. 강동하의 사무실에서는 밀어붙이 실거냐는 질문에 강동하가 속빈 강정인데 거품을 최대한 빼야지라는 말을 합니다. 유수연은 강동하에게 차화영 회장 면담하신다고 했죠 라고 묻고 유수연은 강동하를 서유라의 중환자실에 데려가 누워있는 서유라를 보여줍니다. 놀란 강동하에게 유수연은 서유라의 안전을 위해서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강동하는 차 회장이 알면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차화영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서유라가 깨어날 수 있다 라고 독백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을 맺습니다.